안녕 어머 <웃음> 어머 고양이 친한척 해요 이쁜척 음. 안녕 고양이 어. <웃음> 할아버지 <웃음> 냠냠냠 냠냠냠 냠냠 <웃음> <웃음> 안녕 1월 25일 추운 겨울 어느 날, 할아버지와 산책 중이었다. 평소처럼 할아버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노란 고양이가 보이네. 어, 고양이 소리 난다. 어, 저기 다 안녕 어머 어머 고양이 친한척 해요 이쁜척 안녕 고양이 어. 할아버지 냠냠냠 냠냠냠 냠냠 안녕 안녕, 안녕. 나는 널못 만져줘. 미안, 미안. 우리 집에서 직선 거리로는 500m, 길로 안녕. 걸어가면 1000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웃음> 이때는 그냥 찍은 영상이었는데, 일로와! 아무래도 이 고양이가 망고의 아빠인 것 같아요. 망고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다행히 영상에 망고의 아빠가 남아있네요. 미안. 야옹이, 안녕. 어, 망고. 망구. 망고에게 아빠의 비밀을 왔어. 알려줘야겠어요. 아, 맞다. 체리 모찌의 아빠에기도하지 이때는 너희들 아빠 뱃속에 있었어. 아, 잠시만요. 이 아저씨가 너희들의 아빠의 구나 영상으로라도 모찌가 인사해. 엄청 컸네? 아니 말로만 야옹하지 말고 큰절 한번 드려 이놈들아. 이후에도 여러 번 이곳에 산책 다녔는데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도 근처에 있었을 텐데 순이 패밀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양이에 관심이 없고 키울 생각도 없어서 내 눈에는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 더위에 우리 망고 체리 모찌 아빠는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네.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한번 할아버지와 산책하며 찾아봐야겠어요. 순이, 아빠가 순이 하면 야옹하는데 순이야! 보고요, 보고요. 제가할 나오네요. 그동안 이 영상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İstanbul> 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음 오빠의 컴퓨터가 오빠가 군대에 가서 사촌동생 집에 가있었거든요. 음 이제야 우리 집에 와서 음 편집해서 네 보여드립니다. 순이 음! 어! 어! 다들 따라가. 아빠 따라가. 이 여기 있는거야? 나와 나가시오 나가세요 나가나가 나가. 나가세요 나가세요